다음쌤이 틴커캐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패턴을 만드는 컨트롤 D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도형을 하나 가지고 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 를 하면 도형이 복사 붙여넣기가 이렇게 옆으로 조금 비껴나간 상태로 됐잖아요 반면에 도형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D 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움직여 보면요 같은 자리에 같은 도형이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. 어, 그런데 이 Ctrl D는요 같은 도형을 같은 자리에 복제할뿐만 아니라 제가 Ctrl D를 누른 다음에 이 도형을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위로 움직였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Ctrl D, Ctrl D, c t r D를 누르게 되면 이전에 만들었던 도형이 복제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패턴까지 같이 행동이 복제가 되는 게 Ctrl D입니다. 어, 컨트롤 C v 는 옆으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이고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번에는 역시나 컨트롤 D를 할 건데요. 컨트롤 D를 사용할 때 중요한 거는요. 지금 보면 도형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어서 주변에 점들이 있잖아요. 이 점들이 풀리면 안 됩니다.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였어요. 근데 나도 모르게 바닥을 한번 클릭했다. 그러면 옆에 점들이 사라지죠? 그러면 아무리 Ctrl D 를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Ctrl D 를할 때는요, Ctrl D 를 누르고 도형 주변에 잡힌 이 기능이 선택되었다는 이 점들이 사라지면 안 돼요. 어, 그리고 도형을 움직일 때는요 일직선 상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키보드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일직선 상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옆으로 옮긴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일정한 간격으로 도형이 배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D를 사용하면 굉장히 만들 수 있는 도형이나 모양들이 많아지는데요 자, 그래서 제가 이거를 컨트롤 D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울타리를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. 도형을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시프트키 누르고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D, 컨트롤 D, 컨트롤 D를 눌러서 만들면 되죠. 그리고 컨트롤 C, V를 하나 눌러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. 얘는 중간에 컨트롤 C, V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룹 만들게 되면 색의 울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롤 d 를 이용해서 직선 방향의 패턴을 만들어 봤다면요 이번에는 회전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 도형을 가지고 와서요 제가 색깔을 노란색을 한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 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도형을 회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한 상태에서 도형의 주변의 점들이 그대로 있죠 풀리지 않았어요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회전 패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굉장히 쉽게 꽃을 한 송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만든 거를 패턴으로 여러 도형을 붙여서 만든 거는 마우스로 움직이다가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그룹을 했더니 색깔이 똑같아지는 거는 여기 여러 색을 체크해 두면 됩니다